아, 이번 시간에는 음원 만드는 방법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인데 주소창에 typecastai를 칩니다 t y p c a s t ai 센터를 치시면 와 같이 메인 화면이 뜹니다 아, 회원가입을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베이스 로그로 하셔도 되고 직접 저는 가입이 이미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볼까요? 직접 기재를 해서 비밀 번호 넣고 확인. 이름 네. 전화번호 넣으시고 뚝뚝뚝 넘어가면 회원 가입 이 바로 됩니다. 간단한 일이 회원 가입 끝나면 기원 관리 마치면, 다음부터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로그인 하시고, 저는 두 군데 다 가입을 해놨는데, 네.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로그인 하면, 기존에 저는, 이와 같이, 이 음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화면에는 음원이 지금 안뜰 거예요. 멘트가. 최첨에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 시작이 나옵니다. 누르시고 제목을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단히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 하면, 제목란에, 요와 같이, 지금 유튜브 제작 중입니다. 지금 음성매트 제작 중입니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여기 이제 넣습니다. 내용을,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터. 자, 엔터. 0.3초 쉰다는 뜻이에요. 보안 카메라. 음성 경보기입니다. 멘트가 이미 제작되어 있으면 제작되어 있는 걸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우측 버튼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어졌죠. 음성 멘트, 멘트 제작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기재를 하고 밑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여기 이제 활성화를 시켜 놓고 소리를 쭉 키울게요 네. 플레이 이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딴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안 카메라 음성경보기 입니다 지금 음성 멘트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음성 멘트 제작 테스트 중입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가지 오타가 나왔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자 오타가 나왔어요 제작 중입니다 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하시면 나오겠죠 플레이 플레이 잘 따라해 보세요 여기 활성화를 시켜놓고 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 음성경보기입니다. 네.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음성 멘트 제작 테스트 중입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자, 네. 다른 캐릭터를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굉장히 많죠. 어, 여성 목소리로 한번 멘트를 넣어 볼까요. 자, 여성 멘트를 여기서 하나 고릅니다. 아, 저는 명의로 해서 캐릭터 변경을 누릅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네, 캐릭터 변경을 누르시고 그런 그럼 명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 요 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보안 카메라 음성경보기입니다.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음성 멘트 제작 테스트 중입니다. 잘 따라 해보세요. 네, 이와 같이 음성 멘트를 지금 만들었으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운로드. 그리고 여기 기타, 뭐, 말 빠르게라든가, 보이시나요? 네, 끊어 읽기라든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 하고 0.3초인데 여기 딱 클릭하시고 끊어 읽기를 뭐, 약 3초 둔다. 하고 한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1 2 3었다가 보안 카메라 음성경보기 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네, 0.3초 시있어요 음성 멘트 제작 이 버튼을 뭐 유튜브 찍고 있어요 에 클릭을 하시고 끊어있기를 끊어있기를 뭐 2초 3초 해놓으면 플레이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1, 2, 3 음성 멘트 제작 네. 테스트 중입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설정이 오른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이 잘 됐다 하시는 분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은 원하는 네, M, 여기서 중요한 게 MP3 파일입니다 웨이브 파일은 DVR, 디지털, 어, 비디오레코드, DVR 쪽에 이 웨이브 파일이 쓰이는 거고 MP3 파일, 저희 스피커는 MP3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와 같이 PC로 직접 다운로드가 실행됩니다. 어,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지금 이 폴더를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직접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 그러면 지금 여기 발탕 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내려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거네요. 지금,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초 아까 셨죠. 3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여기서도 3초 끊어진거죠 네. 이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만든 이 음원을 어 다른 sd 카드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에 케이블을 통해서 스피커로 바로 어, 저장을 하면 됩니다 sd 카드에 마이크로 sd 카드에 직접 넣습니다 usb 통해서 어, 지금 SD 카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USB 카드를 넣으면 기존에 있는 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음이 필요 없으면 모두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셔도 되겠죠. 자, 지웁니다. 삭제를 하고, 이 아까 만들어 놓은 음입니다. 이거를 넣었습니다. SD 카드 쪽으로, 그리고 이 SD 카드를 빼서 이... 스피커에 넣으면 되겠죠. 기존의 음은 이런 것입니다. Hi, 자, 기존의 음이 이 스피커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SD카드를 이쪽 TF카드 삽입란에 꽂으시면 바로 키자마자 아까 이 음원 만들어 놓은 SD카드입니다. 이 꽂는 게 나옵니다. 저는 올리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만들어 놓은 ESD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아까 이음이예요 이제 지금 뒤집어 넣는게 전원을 올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초 앞 보안 샀죠? 카메라 음성 경보기입니다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초 끊어 있기를 했죠니 멘트 제작 테스트 중입니다. 잘 따라 해보세요. 네, V2.06, 신형 2.08에 제가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V3.08, 그리고 신형 V3.10에는 SD카드를 잘 제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렴한 제품의 단점이죠. 이게 기기 속에 슉 들어가 버려요. 한번. 직접 넣어볼까요? 다른 거를. 이 아랫면을 통해서 쭉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이게 잘 이와 같이 잘안 꼽히고 대충 집어듬면 기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대요. 같이. 예, 이런 낭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아랫면 쪽을 향하게 해서 SD카드를 잘 삽입해주세요. 이렇게 딱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 다소 복잡합니다. A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올리고 아답터를 꼽습니다. 동영상은 다음 번에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SD 카드에 이와 같이 음원을 만듭니다. 아까 음원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죠. 그 다음에 만든 음원을 SD 카드를 여기서 여기 꼽습니다 꼽아서 전원을 올리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최신형 최신형은 이 브라켓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 천장이든 벽부든 그 다음에 위에 탁자 위에 세워놓더라도 어느 곳에든 지 깔끔하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 LED. 수위 상승으로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현재 하천을 이용 중인 분들은 하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깔끔하게 음이 나오면서 그리고 어, 이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통해서 바로 음원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컴퓨터에 USB를 꽂고 그리고 이스피커 데이터 케이블 꼽는 것이 마이크로 USB 기재되어 있죠. 이곳에 이 상하가 있습니다. 예전 휴대폰 5핀 짜리입니다. 이걸 딱 꽂고 이 데이터 케이블 꽂고 컴퓨터에 USB를 꼽아서 이 파일을 바로, 바로 옮겨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스마트폰처럼 바로 이 PC에서 이 스피커에 바로 옮겨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겠죠. 데이터 케이블만 있으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직접 전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의 USB를 직접 꼽았습니다. 스피커에 지금 5핀 데이터 케이블 꼽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거였죠? 자, 이 파일을 이 지금 F 드라이브에 있는 게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F 드라이브로 옮겨 담겠습니다. 자 옮겨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담아야 됐습니다 이전에 멘트들이 이렇게 있고. 필요 없으면 그 이전 멘트들은 지워도 되겠죠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직접 들어있는 멘트를 지워도 되고. 하나하나씩 듣고 싶다 하면은. 데이터 케이블을 빼고. 전원을 올려볼게요. 보안 카메라 네. 음성경보기입니다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 테스트 중입니다. 이와 같이 멘트를 만들어 놓은 걸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저장을 직접 했죠. 그래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저장이 가능하고 이거는 SD 카드를 넣으면 바로 활성화가 되고 이 음을 이 기계 소리 저장하실 때는 SD 카드를 꽂고 A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약 10초. 10초에서 30초 이내 기기 속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전원을 내리고 s 스카드를 빼고 다음부터 이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가형은 동일하게 A버튼을 누르고 s 스카드 집어넣고 A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면 들어갑니다. 속에 음원이. 그리고 다 끝나면 A 버튼을 떼고 전원을 내리고 그리고 SD 카드를 빼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답터를 꼭 필히 쓰시는게 좋겠죠. 이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실 경우도 있는데 2, 3일이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간단하게 쓸 때는 건전지 쓰시고 아답터를 꼭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 일주일 이상 갑니다. 아, 이 뒤에 마지막으로 이 기계는 신상품인데 데이터 캡만 꼽으면 되고 자연스럽게 보림 조절이 가능하고 그 어, 뭐, 다음에 다음 다음 단계도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한번 충전으로 약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50회 나오고 10초 동안 멘트가 50회 나오는 게약한달 사용을 할수 있는 굉장히 저전력형 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키자마자 LED가 예쁘게 이렇게 시연이 되는 걸또볼 네, 수가 있겠고요. 브라켓이 굉장히 견고해서 이 브라켓 뒷면에 3M이 또 들어있습니다. 3M 테이프로 견고하게 부착도 가능하고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 바로 책상이나 테이블에 선별진료사 앞에 바로 놓거나 출입구에 바로 나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원 만드는 방법하고 sd 카드 또는 케이블에 직접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